공동구매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멤버십 나누리 회원이 되시면 어, 공동구매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 공동구매가 어떤 것인지 어, 그 우리 헌터 LTV 매뉴얼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공동 구매를 하는 목적과 장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목적은 이렇습니다. 어, 공동 구매는 각자 15,000원 이하의 소액으로 어, 안정적인 고수익을 나누어 취하며 어, 직업적으로 즐기는 로또를 어,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 15,000원 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사실은 어, 만원, 만원 내외입니다. 만원 내외에요. 어, 만원, 약 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장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 상위 당첨 확률을 극대화 시키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21, 32, 35, 44로 이루어진 필출그룹이 있다면 여기까지 뽑아내는 데는 성공을 해놓고 여기서 당첨번호가 35번이라면 요구를 찾아내는 게 실패를 번번이 하는 거잖아요. 다른 수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수가 또더 이렇게 예뻐 보이고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번번이 여기에서 이제 실패를 많이들 하죠. 이네 개로 이루어진 이 어, 그룹을 뽑아내는데도 기술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즉 뭐냐면 고정 한 수를 뽑아내는데 또 실패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까지를 성공을 했다면 어, 이제 거기서 두, 두 번째 단계, 요한수 뽑아내는 거, 요거 실패하는 것을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손실에 대한 비용 분담을, 비용을 분담하는 겁니다. 어, 혼자서 로또를 구매하다 보면, 어, 뭐 이렇게 사이트, 각 사이트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분은 뭐 30만원어치를 이번주에 샀네, 뭐 70만원어치를 샀네, 이렇게 해요. 해가지고는 거기에서 라도 상위 당첨이 많이 나오면 다행인데, 어, 거기에서 상위 당첨이, 어, 상위 당첨을 하는데 실패를 하면, 손실 부담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게 몇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금방 천만 원 손실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비용 분담을 1 5천원 이하로 줄여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로또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장점이 있어요. 세 번째는 다수가 안정적인 고수익을 취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 한 사람이, 혼자서 1등을 해가지고 고액을 가져갈 것을, 여러 사람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면서,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졌어요. 만 오천 원에 비해서, 투자한 1만 오천 원에 비해서, 몇, 몇 배의, 그 고액을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거죠. 아, 그래서 이 공동 구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 멤버십 회원만이 가능한 거예요. 신청 자격은요. 어, 멤버십 회원 중에서 공동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어, 이제 그어 공지사항을 올려놓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멤버십 회원님들만 보실 수 있는 공지사항입니다. 아 거기에 이제 아, 신청을 하시라고 공지사항을 띄워놓으면 거기에 이제 선착순으로 우선 100명을 받을 생각입니다. 아, 100명을 아, 한개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 단위 100명, 또1 아, 단위 100명 이렇게 100명씩 1 단위로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멤버십 회원 중에서 공동구매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어, 조합 방법은, 한 수에서 네 수로 이루어진, 어, 형성되는 여섯 개의 조합을 뽑아서, 어, 필터 없이 완전 조합을 하는 겁니다. 이 공동구매는요. 어, 필터를 하지, 필터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완전 조합을 하는 거예요. 어, 그거에 대해서 설명 또 뒤에서 드릴 겁니다. 완전 조합이 먼저. 어, 조합수 범위는, 어, 총 1,500 조합 이하로 할 겁니다. 한 수에서 두 수, 네 수로 이루어진 그룹들로 완전 조합을 하는데, 1500 조합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완전 조합을 했을 때에요. 1단위, 1단위 모집당 인원수는 1단위당 100명씩을 1단위로 봅니다. 그래서, 어, 한 단위, 우선 1단위를 선착순으로 모집을 할 텐데요. 아저 신청을 받을 텐데요. 어, 100명을 1단위로 보는 겁니다. 이제 100명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또, 어, 1단위를 또, 어,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단위가 되는 거죠. 그건 또 100명이 이제 100명씩 1단위로 보는 거예요. 한개 어, 그룹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 100명이, 어, 그, 한 수에서 네수로 형성되는 그룹, 조합 여섯 개그 그룹 여섯 개를 완전 조합을 해서 1,500 조합 이하로 조합을 하면 100명일 때 1인당 구매 분담금이 한 사람당 15,000원인 겁니다. 1,500 조합을 했을 때예요 한 사람당 15,000원씩 구매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15,000원씩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구매 방법은, 이제, 어, 다음과 같습니다. 어, 이게 이제 조합 예시예요. 만약에 이번 차 아, 지난 이차걸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1052회차예요, 이게. 52회차에 나온 당번들이에요. 어, 만약에 이렇게 뽑았다고 하면, 4개, 4개, 3개, 3개, 3개, 3개 3개로 이루어진 그룹, 여 어, 6개를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근데 이각 그룹에, 어, 이렇게 필출수가 이렇게 한 수씩 들어있을 경우 예시를 한 겁니다. 예시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 네 그룹, 어, 네개 그룹, 네수 그룹 두 개, 세개 그룹, 세, 세수 그룹 네 개죠, 가 이렇게 되면 총 조합수가 1296 조합이 됩니다. 아, 어, 1296 조합.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하면 1296이죠. 1296조합이 되면, 한 사람당 분담금이 12960원이 되는 거죠. 12960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장점이 뭐냐? 여기 4개 중에서 고정수가 한개 있다라고 했을 때, 이 38을 뽑아가면 다행이지만, 고정 한 수를 21을 뽑거나 23을 뽑거나 29를 뽑으면, 실패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4개 중에서 38을 뽑을, 고정수로 38을 8을 뽑을 확률은 25%입니다. 그렇죠? 넷중 하나니까요. 그러나, 20이나 23이나 29 중에서 뽑을 확률은 7 5예요 그러니까, 어, 쉽게 말씀드리면, 이 4수 네 중에서, 어, 여기 당첨되지 않을 수를 뽑을 확률이 3배나 더 높은 겁니다. 확률이. 그러니까 우리는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뽑아놓고서 요거를 못 뽑고 이쪽 걸 뽑아지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한번 쓰고, 이것도 한번 쓰고, 이것도 한번 쓰고 이렇게 골고루 쓰는 겁니다. 골고루 한 번씩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도 골고루 다한 번씩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1296조합이 나오는 거죠. 1296조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96조합에는, 96조합 속에는 38, 35, 27, 1 7 26, 5가 들어있는 조합이 딱한조합 있는 겁니다. 그 속에 1등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한 사람당 분담금은 12,960원이 되는 겁니다. 분담금이 상당히 적죠. 이 1,296조합을 혼자서 살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되면 다행인데 이 중에서 깡통인 조합이 그룹이 있었다면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비용 분담을 줄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어네 개, 네 개, 네 개, 세 개, 세 개, 3개, 세 개, 3개, 세 개로 이루어진 이 그룹으로 조합 완전 조합을 하면 이 속에는 어 1등이 한 조합, 3등이 12 조합, 4등이 81 조합, 5등이 248 조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물론 헌터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급하게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오류가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개수에서요. 지금, 적게 뽑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기는 했어도, 짧은 시간에 이게 만들어진 거라서, 그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을 1등 1조합, 3등 14조합, 4등 81조합, 5등 248조합 나온 거를, 이 당첨금을 100명이 나눠 갖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나눠 갖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계산을 오늘 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 있다면 몇 조합이 되나?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수 그룹이 세 개가 들어있고요. 어세세 수짜리 그룹이 두개 들어있고 두 수짜리 그룹이 한 개가 들어있을 경우 여기는 네 개, 네 개, 세 개, 세 개, 3개, 세 개, 3개, 세 개로 이루어진 거죠. 여기는 네 수짜리가 세 개. 세 숫자리는 두 개, 두 숫자리가 한 개, 이렇게 들어있을 때를 계산을 해보면요. 은 어, 이렇습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이하면, 1152조합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사람 분담금은 1100, 어, 5, 12,520원이 되는 거죠. 1인당 만, 11,520원씩, 분담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또 조합이 어떻게 되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 숫자리로만 6개 조합이 되 있는 겁니다. 세 숫자리로만요. 그랬을 때는 729조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3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3을 6번 곱하면 되죠? 그래서 729조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당 분담금이 7290원씩 분담하면 되는 겁니다. 7290원씩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아 이거 다 합쳐봐야 72,900원인데 혼자 사버리지 뭐하러 이걸 나눠서 살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이 가잖아요 이건 뭐아 이유 이유불문하고 나 같으면 혼자 사겠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된 겁니다 뭐냐면 혼자서 당첨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어, 매주 7만 원어치 사고 8만 원어치 사고 했더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어떤 분은 뭐집한 채를 날렸네 뭐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분담을 손실부담을 분 손실 나누는 겁니다. 부담을 부담을 나눠서 장기적으로 오래도록 꼭 1등을 해서 당첨금을 혼자 먹겠다는 욕심보다는 위험부담을 줄여서 확률도 높이고 또 어, 뭐냐면 장기적으로 즐길 수 있는 로또를 하자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이, 이렇게 필출 그룹을 여섯 개를 뽑아내는 게 기술인 거지. 그렇잖아요. 이것만 제대로 뽑혔다면 뭐 이게 확실하게 이게 100% 적중한다. 이 필출 그룹이 여섯 개가 전부 아, 100% 다 필출이다.라면 아, 뭐 혼자서 다구매하죠뭐감수하지뭐 그렇죠. 그러나 그게 오류 날 수도 있는 거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대비책이에요. 그렇죠. 오류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어느 한두 개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안정적인 로또를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공동구매는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두숫짜리 여섯 개 그룹이라면 그러면 이거는 몇 조합이 나오느냐. 이렇게 하면 64조합이 나옵니다. 그러면 1인당 분담금이 640원이에요. 640원. 아 그러면 646만, 64,000원인데, 예? 이거 혼자 사지, 이거 뭐하러 이렇게 하냐?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이 중에서, 어, 그, 오류날 조합이, 아, 그룹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거를, 그런 경우를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도 안정적으로 취하면서, 또 실패했을 경우에 그 부담을 줄이자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부담이 뭐 640원, 또는 뭐 7,290원, 또는 11,520원, 또는 12,960원, 많아 봐야 1인당 15,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이 즐기면서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 당첨금액 분배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당첨금액은 이렇게, 이렇게 계산할 생각입니다. 총 당첨금의 90%, 물론 세, 세액을 공제, 공제한 공제 금액입니다. 당첨금에서 소득세하고 주민세, 소득세 30%에 주민세 3%죠. 그래서 총 33%를 공 어,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90%를 n 플러스 1분의 1씩 배당할 생각입니다. 어, 100명이니까 101분의 1씩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101분의 1. 100명일 때, 조합원이 1 100, 0명일 때, 101분의 1씩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여기다 1을 더했느냐? 그 1은, 어,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당첨, 어, 조합, 당첨된 조합, 어, 골라내고, 또, 어, 마킹할, 마킹하는, 마킹하고, 또, 송금할 때 수수료, 이런 재경비, 아, 그게 이제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인건비라든지 각종 경비, 경비 분담입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n 플러스 1분의 1씩 각각 배당할 겁니다. 이건 진행하면서 조정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아직 이제 시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것이 이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 공지 따로 공지하고 어, 이렇게 조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이제 어, 정리돼 갈 거예요. 이건 진행하면서 이제 최적화시켜 나가겠죠. 그건 이제 어, 공지를 하면서 어, 뭐냐면 어, 그 회원들 회원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어, 조정을 해갈 겁니다. 시작은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인당, 그러면, 얼마씩, 배당을 받게 되느냐, 그 금액을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52회 당첨금을 가지고 봐보겠습니다. 1052회 당첨이, 이렇게 나왔죠? 38, 35, 27, 17, 26, 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네 개, 네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조합을 하면, 1등이 한 조합 나와, 들어있고요, 요 속에는요. 완전 조합 속에는. 3등이 14개가 들어있습니다. 4등이 81개가 들어있고요. 5등이, 5등이 248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다, 당첨금을 합쳐가지고, 배당을, 분배를 하게 될 텐데, 아, 여기서는, 요, 1등 한 조합. 아, 요것만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지난해 차에, 총 11명이 1등이 됐잖아요. 당첨자가 11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당첨 금액이 23억 4,168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3억 4,168원에서, 어, 68만원에서, 23억 4,168만원에서, 소득세 30%, 주민세 3%, 즉, 33%를 공제하고 나면, 15억 6,892만 5,600원이 남습니다. 요 금액이 남아요. 그렇죠? 세액을 공제하고 나면은요. 그러면 이 세액에 대해서 90%를 계산하는 거죠. 90%. 어, 남은 금액에 대해서 90%를 계산하고 나면, 어, 14억 1234,040원이 0 남습니다. 요 금액을, 어, 101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어, 이렇게 됩니다. 1인당 수령액은, 어, 14억 1234,040원 곱하기 101분의 1을 하면요, 어, 1398만원이 됩니다. 1, 1398만원이 되는 거죠. 1398만 525원인데요. 1000단위는 1 아, 0만은떼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어, 이게 1등 한 조합에 대한 어, 수령액입니다. 1인당 수령액이 되는 거죠. 근데 어, 여기 이제 3등 연리조합, 4등 81조합, 5등 248조합까지 이제 이것까지 다 이렇게 계산 정산을 하면 금액이 이거보다 늘어나겠죠. 이거보다 커질 겁니다. 이이 이, 이 돈까지 다 계산하면요.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 각자 어, 계좌번호로 입금을 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1등이 되면 어, 몇 배입니까? 1 5천원 투자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주는 1등도 나오는 주도 있는가 하면 어떤 주는 어, 수, 수, 실적이 뭐 5등밖에 안 나온 어, 그런 주도 있겠고 물론 헌터가 이 조합 필출 조합 뽑아내는데 지금까지 지켜보셔서 아시죠? 이 필출 조합 뽑는 데까지는 성공을 어, 매주 성공을 거의 100%에 가깝게 하고 있잖아요. 해가지고는 여기서 이렇게 한수 뽑아내는데 실패를 어, 자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번에는 두주 연속 이렇게 해서 어,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요거 하나 뽑아낼 확률이 25%, 나머지를 뽑아낼 확률이 75%니까, 아, 그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방지해서, 금액을, 이제, 뭐냐면, 당첨 확률을 높이자는 거죠. 높이고, 수령액도 이렇게 이제, 고액을 가져가는 겁니다. 어, 적지 않은 금액이죠. 15,000원 투자해서, 어, 1300만원, 여기 2등, 3, 3등, 4등, 5등까지 다 계산하면 약 1,500만원 돈, 가까이를 가져가니까, 어, 상당히 커지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그, 어, 수익, 수익률을 높이자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한 달에, 어, 네개 주니까, 네번 이제 이러한, 당첨금의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신청 및, 어, 당첨금 분배 방법입니다. 이거는 어, 신청은 멤버십 방에 어, 멤버십 회원들만 볼수 있는 방이죠. 멤버십 방에 이제 공지를 어, 매주 일요일날 헌터가 공지를 하면은 어, 댓글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댓글로 신청을 하시는데요. 어, 그 댓글로 선착순 100명을 어, 모집을 받아서 1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또 100명이 모집이 되면 이제 그 2단위죠. 2단위가 되면, 1단위일 때 저거를 다한 개씩만 사는 거예요. 각 조합. 천, 예를 들어서 1500조합이다. 그러면 1500조합을 다한 장씩 사는 겁니다. 2단위가 되면, 각 조합을 두 장씩 사는 거예요. 2단위가 되면은요. 그래서, 어, 1등이 이제 두 조합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죠. 똑같은 조합을 두 개씩 사니까요. 각 단위당, 한 조합씩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멤버십방에, 이제, 공지방에 댓글로, 어, 그,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예금자, 이, 아, 은행명, 예금주명, 아, 계좌번호를 거기에 꼭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배당금을 그 계좌번호로 넣어드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신청을 선착순으로, 어, 100명을 수요일까지 받아서, 어, 그주 신청 마감을 합니다. 어, 수요일까지만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총 조합수는, 어, 조합수 및 1인당 얼마씩 입금시켜야 되는 건지, 그 분담금이죠. 그 공지를 매주 목요일 날 오전 6시에, 어, 멤버십 방에 공지를 합니다. 6시, 오전 6시에요. 오전 6시까지. 어, 이제, 그, 신청자, 신청자 들어온 거 보고, 어, 그 또, 헌터가 조합할 그룹, 뭐, 4개 조합으로 네개 4개 그룹으로, 네 개씩 이루어진 그룹으로 조합을 했는지, 세 개씩으로 됐는지, 두 개씩으로 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총 조합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총 조합수를 백 명으로 나누어서 분담금이 얼마인지, 각자 입금식 시해할 돈이, 뭐, 만 원인지, 오천 원인지, 아니면 칠천 원인지, 그거를, 금액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냐면, 어, 혼터가 어떠한 조합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얻은 걸로, 어, 몇, 몇, 몇, 이 조합 수가 몇개 조합인지를 이거를 어,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목요일날 아침 6시까지요. 이제 알려드리면, 다음에는 이제 어, 분담금을 이제 입금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 분담금 입금은 당일, 목요일날 오전 6시까지 알려드리면, 어, 이제 우리 회원분들은, 어, 여기 회원 신청하신 분들은 목요일 날 오후 3시까지, 목요일 날 오후 3시까지, 입금을 완료해야 됩니다. 다 각자, 입금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원씩, 어, 이번엔 분당합니다. 그러면 만원씩 다, 어, 이 헌터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다 입금이 일시에 돼야 됩니다. 만원씩이라 하면 100명급은 100만 원이 되겠죠. 그 이제 입금이 이제 마감이 돼야 됩니다. 3시까지. 자, 그렇게 하면 어, 이제 어, 실구매 조합을 이제 그 구매를 하고 나서 이제 구매를 하고 나서 이제 실구매 조합을 어, 이걸 솔직하게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일찍 공개를 하면 이걸 가지고서 내가 저거 다 합쳐봐야 저거 7만원어치 밖에 안 되니까, 여기 멤버십방에다가 만원은 입금시켜놓고, 내가 별도로 저 7만원어치 저거 다, 혼자 그냥 다또 사버려야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분이 이제 있다 보면, 이 뭐냐면 1등 당첨금액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1등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이제 장난을 또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장난이라기보다는 뭐 누구나가 다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회원들 분 중에서 어느 분은 그게 실제로 그 안에 1등이 들어있다면 뭐 그분이 혼자서 6만원, 7만원 어치 사가지고 1등이 당첨되니까 뭐 차라리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또 그중에 빈깡통 조합이 몇 개가 들어있어가지고 실패를 하면 우리 회원한테 또... 어 뭐냐면 손실도 또 크게 입힐 수 있는 거예요 6만 원, 7만 원을 또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단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 실구매 실제로 구매한 조합 전수를 예를 들어서 1,500 조합을 이번에 샀습니다. 그산 조합을 어, 그 멤버십 방에 7시 30분 토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 멤버십 방에다 공개를 해놓겠습니다. 8시 마감이니까 30분 남겨놓고. 공개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아, 이번 주에 이러한 조합들로 샀구나. 아,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뭐 조합이 나쁜, 이제 보면 1,500, 만약에 1,500 조합을 공개를 했다면, 거기에는 우리 회원분들이 보실 때 이건 절대로 당첨될 수 없는 조합이다. 막 이런 것도 막 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 이제 1등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첨금 집계에서 이제 분배하기까지는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아, 아직은 아, 이제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어, 시작할 때에는 지금은 이렇게 하겠다고 일단 공,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로, 어, 그 뭐냐면, 집계를 다 완료해서 입금까지, 각 계좌로 분배, 입금까지 어, 완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 이거는 아직 시행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 떠한예기치 못한, 어, 그 뭐냐면, 어, 복잡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전부 이렇게 선별해내고 하는 게, 당첨번호 선별하고 뭐 하는 게 이제 그 보통 일 아니잖아요. 꼼꼼히 숫자 살피면서 가니까요. 그래서, 어, 그게 얼마나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행되면서 이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어,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어,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어,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첨 확률이 그렇게 높으면, 까지 그거 다 해봐야 100만원어치 밖에 안 되는데, 혼자서 그냥 100만원어치 그냥 다 그냥 쏴버리지, 혼자서 다 그냥 하면은, 거기에서 당첨금액 어, 15억을 그냥 혼자 다 같이 100만원 투자하고 15억 다 가졌는데, 그걸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혼자서, 혼자서 그 금액을 사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1등 번호가 있다면,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 실패를 했을 때그 손실 비용 분담을, 어, 줄 추진이 효과 때문에, 그래서, 어, 나누어서 사는 겁니다. 나누어서 사서, 금액도, 그래도 한, 어, 1등이 거기 들어있으면 한 사람당 1,500만원 이상씩, 어, 가져가니까 15,000원 투자해서, 얼마나 큰 수익입니까? 이거보다 더준 수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구매를 하는 겁니다. 공동구매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혼자 다 구매하지. 못가 가지고 100만 원 투자 못해?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욕심에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뭐 15년을 했네, 20년을 했네. 아, 또 10년을 했네 해서 나는 집몇 채를 날렸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나 아, 생각대로 될것 같으면 그렇게 집이 날아갔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자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헌터 같이 아, 필출 그룹을 뽑아내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아,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면 아, 이렇게 공동구매를 이렇게 아, 그 조합을 가지고 공동구매를 하는데 당첨 확률은 상당히 높아지겠죠. 뭐냐면, 필출 조합, 필출 수가 들어있는 한개에서네개짜리 조합을 잘만 뽑아낼 능력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이러한 특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멤버십 회원들 중에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것은 각자 자유입니다. 멤버십 회원이라서 무조건 이 공동구매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공동구매를 안하고 나는 이 헌터가 올려놓는 그 뭐냐면 필출그룹이라든지 핵심자료 나는 그런 것만 볼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공동구매 신청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건 자유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멤버십방에 공동구매 신청을 할수 있도록 공지란을 띄워 놓겠습니다. 그럼 거기 댓글로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계좌번호라든지 예금주라든지 요거를 거기다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착순으로 일단, 일단이 100, 100명을 일단 모집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